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떡상을 꿈꾸며 가사를 외친 남자 떡상남입니다. 오늘은 식스 네트워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동성 개선과 함께 디지털 크리에이터 권익보호와 수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이트를 보면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의 권익보호와 수익 증진이잘 안되고 있다.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다. 그 다음에 유동성 또한 되게 안 좋다. 이렇게 추측해볼 수 있죠. 모든 종류의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월렛으로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 지적대산, 로열티 등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생각해보자면 뭐 만화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뭐 제가 이런 영상 만드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 가지 부분 나눌 수 있네요 그분들이 제금화과자 서비스가 금융서비스, 디지털 자산월렛트 탈중앙커머스 이렇게 되는데 디지털 자산 월렛은 이제 내가 만든 컨텐츠라든지 미디어라든지 로열티를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보관소를 하나 제공한다는 거예요이걸를 근데 기반으로 컨텐츠 자체로 보는게 아니라 어떤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요 자산 그리고 탈중앙커머스는 이걸 한마디로 보면 최초의 월렛월커머스 월렛 월렛 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차가 차가 필요 없고 내가 원래서 갖고 있으면 원래서 갖고 있는 사람끼리 거래를 할수 있고 어떤 상업적인 활동 을할수 있다는 거 여기가 아마 디지털 자산 일것 같고 여기 디지털 월렛 이 부분은 이 부분 약간 그 금융 서비스하고 커머스가 이렇게 섞인 것 같아요. 창립 멤버로는컴퓨터러러지 우비유 그리고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 이렇게 있는데 이세 기업들은 다 괜찮은 기업들이에요. 다 동남아 혹은 아시아에서 많이 성장을 이룬 기업들입니다. 백서에 나오겠지만 설명해드리자면 우비유는 지 컨텐츠를 잘 플랫폼을 해주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어요. 태국에서 되게 크고 그 다음에 YDM은 국내 기업인데 얘네들은 모바일 앱 제공을 많이 해요. 디지털 미디어를 진짜 잘 하는 이런 기업들을 알고 줘 있는데 되게 커요. 이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욱비의 그 창업자고, Advisors 보면, 뭐, 아키와라모리카와 전 라인회사 주식대표, 어, 여기 뭐, YDG 그룹 CEO도 있고, 이 부분도, 옐로디즈그 뭐 마켓 CEO도 있고, 자, 토큰 유통은 이렇게 되죠. 여기서 보면 한 52%만 이제 유통을 한다는 거죠. 10억 개 중에서 5억 2천만? 이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 금액은 천식스. 천식스, 그래서 이거는 한 100달러. 프리셀은 4월 3일에 시작했고, ICO 기간은 5월 30일까지. 프리셀 토큰이 모두 팔린 직후부터. 자금의 용도는 이것도 100세 나와요. 30%는 R&D, 15%는 운영, 30%는 보관. 보관은 잘한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마케팅 15%. 상당히 일단, 여기 조금 더 비중을 좀더 많이 두지 더 않았나. 이거를 조금 줄이고, 게임 개념 생각하는데. 비즈니스 파트너, 이렇게 보면, 여기 FNS, FNS, Future Stream, 우리 국내에 상장한,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거든요. 마케팅이라든지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에서는 되게 잘 알아주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제휴사를 보면 되게 IT 기반이 많고, 광고 쪽이 되게 많아요. 광고 쪽. 디지털 자산을 확실히 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우리 중국, 따거형까지 있죠. 텐센트, 따거형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랑 했냐면, 여기 보면 이제, 벤처 손잡고, 조인트 벤처 설립. 여기랑 보면, 욱비우와 손잡고, 욱비우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다. 약 222억을 했네요. 와우.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인터뷰를 보면, 우린 아티스트에게 권한을 줄 것이다. 그들이 처음엔 독립적으 시작하더라도, 만약 상품을 원한다면 지식자격권을 소유할 수 있다. 상품을 만들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좋은 시도죠. 텐센트랑 목비유랑 제휴를 맺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은 어, 사실 여기까지 갈필요 없고 일단 2018년 4분기에 어떻게 뭘 하냐면 개념 증명을 한다는 거고 식솔월 SDK, payout with 6neton 웹기반 롤, 소액결제 그리고 월렛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을 하고 정말 가능성 있는지를 데타 버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확실히 이 자금을 갖고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텀을 두고 착취를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1분기 안에는 기능 대부분 완료하고 전략적 파트너들을 통해 더 많은 구경이 넓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죠. 일단 제가 봐서는 기능을 먼저 개발을 확실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개월 동안 이제 얼마나 많은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군요. 화이트 페이퍼로 돌아보도록 하죠. 백서 짧게 빠르게 풀고 중요한 부분만 딱딱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제공해하는 거는 디지털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뭔가 둘이 비슷한데 안 비슷한 거를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건데 모든 거래 탈중앙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근데 어디서? 디지털 및 크리에이티브 경제에서 자 여러분 디지털 및 크리에이티브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인데 그러니까 이 시장이 무슨 시장이냐면 플랫폼에 컨텐츠 제공하는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경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종사자가 이 엄청 많잖아요 진짜 100만명 여기 100만명 있고 이들이 만든 컨텐츠에 직접 재산에 포함돼있죠 이거를 다 자산화하고 금융적으로 돌릴 수 있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지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면 그에 따라서 중간에 뛰어는 사람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거래비용이 있고 유동성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더라도 그거를 현금 한다든지 자산을 인정받고 현금에 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플랫폼 간의 거래 어려움 그리고 수익 분배 공정성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들을 다 해결하겠다는게 이제 금융서비스 스마트 페이로를 통해서 내 컨텐츠 물이 곧 자산이 되고 이걸 기반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그리고 비즈니스토크나 혹은 거래 간단히 예를 들면 내가 뭔가 만들면 이거를 빠르게 코인화도할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익본배 공정성 만약 에 디지털자산 월렛이 있고 탈중앙화된 커머스가 있다면 그 누군가 중간에서 수수를 떼먹는다든지 뭐 관리비 이런거 다땜 필요 없다는 거죠 총세가지 영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자, Decentralized Financial Services 탈중앙화된 금융서비스 Wallet Wallet Decentralized Commerce 그러니까 Wallet Wallet 탈중앙화 커머스 상업활동 그리고 Wallet Digital Asset Wallet 이거를 만들겠다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한다면 기업 및 크리에이티브 종사자들은 개선된 금융유동성 낮은 거래비용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기업들은 로열트포인트, 신용카드포인트, 무슨 코인 뭐 통해서 플랫폼에서 디지털 자산 유동할 수 있다는 건데 나중에 예를 들겠지만 내가 무슨 신한은행 포인트가 있는데 식스 네트워크에 포함이 된다면 다른 나라에서의 다른 기업의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데 이게 가능하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디지털 크리에 산업이 뭐냐면 음악 영화 이북 뭐 다양한 디지컨텐츠 털 제작하는 종사자와 기업들 간의 창출 의 수익이 연간 3조 달러가 넘대요 그리고 세계 경제에서는 11.5달러. 어마무시한 돈인데, 금보다 커요. 금보다. 금보다 큰 시장인데, 뭐 일단 시장은 잘 잡은 것 같고. 자, 주의 문제점은 돈이 잘 지급이 안, 돼, 안 돼요. 두 번째는 올리고 나서 또 시간이 기다렸다기 때문에 유동성이 되게 안 좋고요. 현 시스템에서는 그래요. 현 시스템에서는 그랬고, 분리된 크리티브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제가 유튜브밖에 안 하는데, 다른 트위치나 페이스북이나 다른 플랫폼에서는 똑같은 영향력이라든지 수익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작업이고 제약된 플랫폼을 또 이용하려면 또 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큰 에디션, 그러니까 스 네트워크를 제휴를 맺으면 토큰을 통해서 모든 곳에서 똑같은 그 토큰을 받을 수 있다는 기회가 있고 플랫폼이 통합되기 때문에 수, 수익도 제가 더 증진할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볼수 있겠죠. 한마디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이버랑 다음에 똑같이 작업을 올리고 똑같은 수익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다는 가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중앙통제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컨텐츠가 플랫폼에 올리면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수익이나 그런 건다 그쪽에서 컨트롤해요. 을 정당하지 않, 않아요. 그게. 내가 내 작품을 통해서 뭐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 사람들도 이 작품이 잘 될수록 돈을 더 받아요. 내 건데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는 스마트 페이롤, 스마트 페이롤로 가면 효율적인 거. 그러니까 비용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리퀴드 페이롤, 리퀴드 페이롤 두 가지면 있어요. 인스턴트 페이가 있고 대량 버그 페이롤 이렇게 있는데 한마디로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하고 빠르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페이를 사용하게 되면 플랫폼의 개입 없이 크리에이티브 종사자와 예전시의 현금 흐름이 가능해진다 를볼수 있겠고 대량 페이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갖고 있는 내부 포인트를 혹은 코인을 식스토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롤 얘기를 하고 리퀴드 페이는 이 제가 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금융 서비스 일부분인데 내가 어떤 컨텐츠를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컨텐츠를 자산으로 인정을 받아요. 디지털 원래에서로 옮겨서 인정 그러니까 자산을 인정받고 원래에서로 옮긴 다음에 이거를 내가 스마트 컨텐츠 기능의 식스 크리에이터 또는 크리에이티브 종사들에게 등록된 회원 기업 회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내가 이거를 자산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야. 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금융 유동성도 확 확보가 되고 스마트페이를 통해서는 금융 유동성과 그리고 효율성 단기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로열티 및 포인트 토커나가 보면 이제 서로 다른 플랫폼의 고유 자산 교환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거를 어느 플랫폼에 올렸든지 간에 다른 플랫폼으로 빠르게 올릴 수 있고 그에 대한 수익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거를 어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유동성이 되게 부족한 게 우리가 갖고 있는 포인트라 그런 게 소멸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보관하기도 어렵고 한 번에 찾기도 어렵고 잊어버리기 쉬운데 그러니까 이제 해결방안 토큰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6 비즈니스 토큰 월렛을 발행하겠다는 건데 복진 기술을 통해서 월렛에 생성되잖아요 그 월렛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포인트를 모아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토큰화가 된다면 어, 결제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고 더 많은 시장을 확장할 수 있고 여러 뭐 가지 이렇게 장점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해결 방안으로 디지털 원래 이렇게 있겠고 원래를 통해서 어 거래를 할수 있고 저장을 할수 있고 다른 누군가가 연결이 되면서 내 자산, 내 컨텐츠에 대한 통제권을 확실히 가질 수 있겠죠. W2W 커머스가 필요하면 당연히 원래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것 같아요. 원래 시필요해지 다른 걸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기반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인 기능이 뭐냐면 금융 서비스고, 크로스 토큰 로열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로열티나 토큰을 다른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기반 전제는 6스 네트워크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건 인스턴트 메시지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한마디로 이거를 위한 치챗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선 일단 그 스마트 페이롤과 그 다음에 정산하는 게 되게 집중을 많이 할것 같아요. 이거를 먼저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추후로 이제 월렛에 대한 토큰화를 진행하는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6 i s built for digital economy 이제 딱 뭔가 설명해 주는 건데 Six 디지털 월렛을 통해서 내가 월렛을 갖고 있으면 s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초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있으면 크리에이터와 시청자라든지 구독자라든지 그런 분들에 연결시켜 줄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을 보자면 YDM 글로벌 마케팅은 사이트가 있는데 YDM은 대한민국 최애도 디지털 마케팅 그룹으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체 디지털 마케팅 시장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애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되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가 인수하고 해외 사업 시너지 강화에 나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저뭐 이거 저희가 생각하는 스캠이나 이런 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이거를 돈 주고 이렇게 샀다는 것 자체부터가 제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동남아에 대한 시장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옥비유랑 제휴를 맺어서 ICO를 진행하고 더 빨리 사업 확장시키겠다는 게딱 보이죠. 우피유는브인공 벤처스캐피털인데 우비랑 텐센트를 함께 만드는 거예요. 설립 목적은 자회사들을 만화, 음악, 병원, 문학 소설 등의 네 가지 카테고리를 운영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는데 우피유가 되게 많은 투자를 받고 있네요. 이건 약간 모찌 이런 거 같고. 얘는 약간 어 책이나 그런 기사 혹은 신문 잡지를 한꺼번에 하는 플랫폼 얘는 책, 얘는 이제 만화, 얘는 별자리네요. 얘는 약간 그 스포티파이 이런 느낌도 강한 것 같아요. 스포티파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느낌 좀 강한 것 같고 얘는 소설 우리가 소설 쓰는 거 소설 쓰는 거고 개그 개드립 개드립 할수 있는 곳얘도 소설 사운드클라우드의 뭐 동남아판 이런 느낌 이 많이 강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재무제표인데 이들의 자산이 껑충 뛰었어요. 껑충 자산이 어떻게 뛰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자본이 많이 늘어난 건 좋은데 부채도 엄청. 늘었어요. 진짜 부채를 많이 끌어당긴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손익계산서를 보면 엄청 늘었어요. 엄청 늘었어요. 마이너스에서 갑자기 플러스로 그냥 확 됐는데 현금 흐름 보면 재무활동 이거 되게 좋아요. 투자활동 플러스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여기서 마이너스였다가 제가 봐서는 여기를 투자를 엄청 해서 이제 현금 많이 늘어났는데 이걸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퓨처 네트워스는 그렇게 됐고. 이제 ICO에 관한 기사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Future Stream Networks가 싱가포르까지 법인을 세운다는 거죠 ICO를 이미 성공했어요 이미 했어요 이미 했고 앞으로도 진행할 건데 이제 기사를 보면 또 제가 아까 간, 좀 장황하지만 다시 설명해 드린 게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통해서 간편 계약, 결제 기능 그래서 재무적 유동성을 해결하고 을 광고 플랫폼과 교차 거래를 지원하겠다 라는 블록체인 플랫폼 이거 너무 간소한 부분이 있는데 기술 검증 단계 이제 아무래도 아까 지 웨이브1부터 웨이브2까지 그 기간일 것 같고 웨이브2 때 확실히 개발하겠다는 거 같죠 태국이랑 우리나라랑 기반으로 많이 한 기업들인데 컴퓨터얼리지는 스모션 미디어 분석기업 그러니까 트렌드를 빨리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너지가 되게 좋은 게 제가 만약에 운영하는 거라면 컴퓨터러지의 그런 마케팅 브랜드 조사를 통해서 어떤 플랫폼이 잘 통하고 어떤 컨텐츠를 돈이 많이 있는다 해서 딱딱딱 느껴서 더 많이 지원한다든지 더 많이 개발하는 이런 게 딱딱 보이는 것 같아요. 2015년 또 얘네들이 인수를 했어요. 얘네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뭔가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터이 느낌이 확 들어요. 우리는 확실히 한다. 적어도 스캠은 아니다. 딱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여기까지. 식스 네트워크 코인이었고요.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새로운 디지털 경제 세계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떡상을 치며 가자로 치는 남자 떡상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